성남 fc 후원금 수사는 금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초밥하고 소고기 사먹은 법인카드 비용 상세 내역을 보니 횡령금 총액 이 5억 5천만원에 이르러서 업무상 횡령죄에 국고손실죄라는 중죄목 까지 더해졌다는 소식은 들려오죠 성남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했다고 하죠 대장동 비리수사는 몸통 입증 수준까지 근접했다는 소식이 들리죠 부인 김혜경씨는 옆에서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감옥가면 어떡해 날이면 날마다 죽는 소리 하죠 이재명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래서 내가 우선 살고 봐야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번 6일 지방선거 최대의 승자는 누구겠습니까 선거에서 승리한 모든 사람들이 축하를 받아 마땅하겠지만 첫째는 우리 보수 우파 시민들일 것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승자입니다. 지난 3구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주역들이기 때문에 3구 대선에 이은 2연승의 기쁨은 결코 작지 않은 승리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신적 스트레스가 한방에 풀리는 듯한 기분은 지난 3구 대선에 못지 않다 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 최대의 승자를 두 번째로 꼽으라면 누구겠습니까 뭐니뭐니해도 서울시장 사선 이라는 대위협을 달성한 오세훈 시장이 이번 선거 승리의 두 번째 주역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의 승리는 국힘당 승리이자 자유보수 국민들의 승리며 오세훈 시장 개인적으로는 차기 대선주자로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까지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의 승자를 꼽으라면 누구 겠습니까 경기지사에 당선된 민주당의 김동현이라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실까요 객관적으로 보건대 김동현 당선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급으로까지 급성장했다고 볼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재명이 각종 범죄에 연루돼서 이미지를 망쳐온 것에 비한다면 김동현 당선자의 경우는 민주당 사람치고 비교적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 이재명과 비교되면서 차기 대선에서 상당한 다크호스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3구 대선에서 자신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재명으로서는 사실상 호랑이를 키운 셈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 최대의 패배자가 누굴까요 단연코 이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많은 출마자들 상당수가 살아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 전체가 패배한 선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개인을 꼽으라면 개양구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된 이재명이야말로 이번 선거 최대의 패배자라는 생각입니다. 이재명이 당선됐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그 자초지종을 들어보신다면 고개를 끄덕거리실 분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천의 시사이다 를 열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늘 눌러주시는 좋아요 도 방송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재명은 전쟁에 출전한 일개 병사가 아닙니다. 전쟁을 지휘한 장수라는 말씀입니다. 장수가 부하들을 다 죽게 하고 자기 혼자 살아남아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돌아왔다면 그게 바로 패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혼자서 살아 돌아온 장수는 민초 들의 웃음거리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계양구에 출마한 배경 부터가 사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3월 29일 이재명은 정성 의원과 김남국 의원을 송영길에게 보냈습니다. 송영길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 내지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 입니다. 협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응무한 속을 우리 국민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송영길이 비읍시옷이 아니면 서울시장에 당선되리라고 스스로 평가나 했겠습니까? 그랬다면 미친 거겠지, 안 그렇습니까? 경희 어쨌거나 4월 1일 송영길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자신도 안 된다는 것쯤은 알았을 텐데, 계양구에서 이선식이나 한 자신의 텃밭을 이재명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정치 생명을 건 행위인데, 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는지는 당사자밖에 알 길이 없는 거겠죠 어쨌거나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패배가 확정된 지 불과 20일 만에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 이재명 계양구 출마 이 플랜이 짜여진 것입니다 왜 하필 계양구일까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사람이 자기 집도 분당구에 있는데 왜 하필 계양구였을까요 첫째 개양구는 1999년부터 도 무려 23년째 민주당 의원들만 당선된 민주당의 텃밭이었다는 점 둘째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분당구에서 안철수와 싸울 자신이 없었던 점 세번째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개양구지만 자신의 당선이 지상과제인 만큼 국회의원 당선에 땅짓고 헤엄치게 할 만한 곳은 전국에서 계양구만한 데가 없다는 판단 바로 이 세가지 이유였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 출마로 인해서 그가 얻은 금배지 하나에 비하면 실로 엄청난 것들을 잃었다고 보입니다. 사실상 보기에 따라 치명상이라는 표현이 전혀 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송영길은 선대위원장 겸 민주당 대표로서 선거를 이끌었던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 이재명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이두 사람이 민주당 지방선거를 말아먹었다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평가입니다. 이재명 주연 송영길 조연이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송영길은 계란이었고 오세훈은 바위였습니다. 송영길의 서울시장 도전은 그 자체가 코미디였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던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심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었죠. 다른 한 사람 이재명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그빤한 수가 보였습니다. 대선까지 갔던 사람이 무슨 지은 죄가 많아서 국회의원직이라는 방탄복까지 필요할까 라는 의문 부호가 이번에 국민들의 뇌리에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바뀌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이재명을 아끼는 인간들이 민주당 내에 있다면 이 점을 두고두고 뼈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두 사람의 출마를 반대했다는 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재명 송영길 두 사람의 패장들이 설치는 것이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없었다는 점 바로 그 점이 결정적 패인이었다는 분석이 민주당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보통 대선에서 패배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무건수행 비슷한 거라도 하는 게 모양새가 그나마 나아 보일 것 같은데 이재명은 그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압니다 잘 알지만 이재명에게는 배부른 소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남 시선이고 뭐고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검찰 쪽에서 체포초입기에 들어간 느낌을 알아채버린 것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죠. 수사천재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장관 에 임명됐죠. 상황이 그런데 한법무장관이 수사에 관여 안 한다는 말을 개가 믿겠습니까 소가 믿겠습니까 이재명이 믿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재명 x줄이 타는 겁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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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 김혜경 씨는 옆에서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나 감옥 가면 어떻게 날이면 날마다 죽는 소리 하죠. 이재명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래서 내가 우선 살고 봐야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재명이 살이 쭉 빠진 거 혹시 못 느끼셨습니까? 검수한 박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했을 만했나 하는 의문에 대해서 이재명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방탄복까지 입어야만 차기 대선까지 감옥 안 가고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검수한박이 법으로 통과되었지만 아직 4개월 동안은 수사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한 법무장관 이 맘먹으면 상설특검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사 를 개시할 수 있고 정권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경찰을 통해서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완전한 보호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이재명은 언제고 체포가 가능하지만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아직 다수의석을 점한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인 이재명 보호쯤은 맞먹기에 따라 언제든 가능합니다. 혹시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분명하게 입증되더라도 과연 민주당이 양심상 이재명 을 위해서 체포동의안을 거부하는 무리수를 둘까요 안 둘까요 둘 겁니다 민주당의 인격이나 체면 같은 거 양심 같은 거 중요시하는 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착한 당이었다면 애초에 검수한박을 밀어붙이지도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2년 이내에 이재명을 감옥에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2년 후 총선에서 민주당을 아장 낸 다음에 소수당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재명의 방탄복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김천의 시사에다가 그때까지 100만 또는 200만 애국 구독자를 달성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그 역할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의 방탄복쯤은 아장 낼수 있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이재명의 이번 선거 최대의 패자라는 주장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인으로서 그의 이미지는 이미 가버렸다는 그 말씀입니다. 정치인이란 뭡니까? 이미지를 먹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갖는 이미지란 정치의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드는 배경이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한 사람의 이미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의 이미지는 완전히 가버렸습니다 당선되고 나서도 고개 한번 제대로 들지 못하는 거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에게는 이런 이미지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나 살고 너 죽자 이것이 이재명의 이미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성형길은 망가져도 좋다 내가 체포당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당의 이미지는 망가져도 상관없다 광역단체장, 지방단체장 다 잃어도 나만 살면 된다. 바로 이런 이미지를 만든 것입니다. 대중이란 영웅을 원합니다. 영웅은 주둥이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웅다운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동은 결정적인 순간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당이 살아야 한다. 내 한몸 희생시켜서라도 당이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나한 사람 떨어지더라도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기초광역단체장들이 승리해야 한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라를 구하겠다는 살신성인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국민들은 최소한 그 정도는 되는 사람을 영웅으로 인식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이재명은 완전히 그 반대의 행동을 했다는 것을 민주당 의원들도 알아버렸고 민주당 열성 당원들도 알아버렸고 친문도 반문도 모든 국민들도 알아버린 것입니다 이재명에게 있어서 내가 살아야 당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영웅은 커녕 국민을 위하기는 커녕 제 한몸 건사하고 제 한몸 살기 위해 국민을 기꺼이 희생시킬 수도 있을 천하의 간웅이자 졸정부라는 그 정체가 백일화에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번 선거 최대의 패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말씀 알고 계시죠 이재명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발가벗겨진 앙상한 가슴에 국회의원 뱃지 하나를 달랑 차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발 아래 짓밟고 홀로 살아남아 국회의원이 된 이재명의 민낯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